Sometimes I get a little grainy shade I of jealousy In truth it's how I know that you're the one for me 기다려 소아 s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7시 38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일찍 찍으려고 했는데 요즘 날이 추워서 그런지 해가 늦게 뜨더라고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해 뜨고 찍자!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야 영상을 틀고 아침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모닝 루틴을 조금 바꿨어요. 원래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면서 책 읽는 게 미라클 모닝 루틴이었는데 요즘은 날이 추워서 그런지 바로 책을 읽으면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목표 100번 쓰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글을 쓰니까 좀 잠도 깨고 집중력도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최대한 핸드폰은 보지 않으려고 해요. 핸드폰을 아침부터 보게 되면 머리도 아프고 하루가 상쾌한 기분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 여사 인증하는 거 말고는 최대한 핸드폰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새 여사는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제가 1월 1일에 기상 인증 모임을 기획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3주차 중간까지 왔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웃음> 새벽 기상을 하면 아무래도 오후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최대한 집중도를 높여서 다 해버려요. 계획을 짤때 중요한 걸 우선순위에 두고 하기 때문에 4시까지 모든 걸다 하지 못해도 좀더 뒷시간에 하는 거는 엄청난 그런 집중력을 요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 <웃음> 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그런데 여튼 그렇게 할걸 하고 있어요 언니 이거 찍고 있었어 왜 자꾸 금리 언니 방문을 너 때문에 새벽 내내 시끄러웠어 근력운동은 저랑 안맞나 봐요. 양아! 너무 지어서 안고 말해야겠어. 근력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나면 근육통만 오는 것 같고 루틴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공복! 근력운동?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운동 잘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운동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하는 그거 있죠? 막 운동하고 단백질 파우더 먹는 거 그거 먹어보려고요 짱크죠? 저 이거 샀어요 다들 다이어트할 때 이거 먹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샀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운동하고 이거 먹는 게 약간 좀 멋있어 보여서 저도 <웃음> 아나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완전 꾸덕한 초코우유 같죠? 잘산것 같아 이렇게 오늘도 프레쉬하게 양념이 시끄러운 것만 빼면 오전 끝! 집에서 노트북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전에는 책상 이게 여기 있었거든요 이렇게 책상을 바꿨어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웃음> 여기 책장에 책이 있었는데 다 팔고 이 스탠드도 오늘의 집에서 한 24,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되게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집에서 지금 화장품 담아놓는 통도 좀 흰색으로 바꾸고 싶고 이번에 빌린 책세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마켓컬리 인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읽고 있어요 김슬아 대표님은 제가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스타트업 대표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어요 마켓컬리가 식품 유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미 대기업들이 좋은 품질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식품 시장을 꽉 잡고 있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는데 김슬아 대표는 그 속에서도 혁신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가장 대표적 신선식품을 다음날 새벽 배송으로 발송해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막대한 자본금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도 시도했다가 실패한 부분인데 이걸 마켓컬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혁신을 만들어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유통업에서 마켓컬리가 성공한 비결은 제 생각에는 이 김슬아 대표님의 포신과 가치관. <목소리>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분의 소신과 가치관은 고객 지향 마인드라는 점인데 결국 그 고객의 목소리가 품질을 개선하고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뭔가 유튜브도 대형 채널을 보다가 제 채널을 보면 유튜브를 계속 한다 해도 저렇게 될 수는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인 건 맞죠 제 영상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또그 분들에게 제가 신뢰를 얻는다는 것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가장 주안점에 둬야 될게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고 하게 됐어요. 책 소개하는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지만 김슬아 대표가 출근해서 매일 하는 게 VOC, 그러니까 Voice of Customer, 고객들의 문의, 후기, 컴플레인 이런 것들을 보는 걸로 매일의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결이 될 때까지 8번이고 9번이고 한 제품에 대해서만 회의를 한 적도 수도 없이 많다고 해요. 트렌드 서적도 그렇고, 축의 전환도 그렇고, 돈의 속성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단골 고객을 만들어라 책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나를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새벽 기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찍 그리고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일찍은 적어도 수면시간을 6시간 반에서 7시간을 확보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을 때 책을 읽어요. 책을 읽다 보면 호흡이 차분해지면서 금방 잠이 오더라고요. 마음이 복잡한 날에는 일기를 써요 저는 저녁에 일기 쓰는 거를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고 또 고민됐던 것들을 털어놓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뭐 음, 매일 쓰는 건 아닌데 생각이 많아져서 잠이 오지 않을 때그 방법을 씁니다 제가 최근에 쓴 일기는 두려움에 대한 감정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느끼는 이런 두려운, 무서운 감정들이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고 실패를 하면 경험이 되고 성공을 하면 좋은 것이니 결국 도전해라 이런 말을 어디서 봤는데 그 말이 딱 떠오르면서 저 스스로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이렇게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